자주 쓰는 클레이 도구 소개하겠습니다 볼 둘, 귀 같은 거 만들 때 자주 써요 작은 가위 밀대 옷 같은 걸 만들 때 자주 씁니다 칼 어, 머릿결이나 옷주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치과도구예요 이건 네이버에 치과도구라고 쓰니까 모양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플레이플레이드 연도칼 이렇게 자주 씁니다